3대에 몇이 나요? 510 정도 돼요 510 스벤 드 몇인데요? 스쿼트 180에 데드 210에 벤치120 그래서 총 510킬로 수강생이었다가 몇 킬로 증량했죠? 한 20킬로 조금 더 넘게 증량한 것 같습니다 몇에서 몇 정도 됐어요? 57 정도 때 시작을 했던 것 같고 한 81킬로 정도까지 헬스장 등록하기 전에 좀 기본적으로 집에서 할수 있는 그런 운동들 기초 체력들도 같이 키우면서 몸에 신경을 깨울 수 있는 바로 한번 가보죠 네, 스프링스쿼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자라든지 침대 같은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. 거기에다 발목이 닿을 수 있게끔, 닿을 수 있게끔 하고 무릎이 나오지 않게 그대로 고관절 접어주면서 그 상태에서 진행하시면 돼요. 어디까지 내려가야 돼요? 너무 초보자분들이 깊게 내려가다 보면 조금 타이트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텐션감이 좀 유지되는 선에서 이완했다가 수축했다가 반복하시면 될것 같아요 한몇개 정도 하면 좋을까요? 네, 15개 이상으로 목표 잡고 그쵸? 한 15개 하면 털리더라고요 네, 15개 이상을 하시고 쉽다 수월하다 그런 분들은 이제 물통 같은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손에 들어주고 이제 오른쪽 다리를 하면 왼쪽 손에 들어주죠 이렇게 오... 네, 처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무릎이 너무 나가지 않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용빈 쌤은 집에서 얻을 뭐 구했어요? 저는 가방에 물건 같은 거 넣어서 앞으로 내놓고 쪼여가지고 했던 거 같아요. 이거를 한몇 세트 정도 했나요? 한 5세트 이상 하시면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? 그러면 한쪽 하고 바로 다음 한쪽 해야 되나요? 한 다리 하고 바로 반대 다리를 들어가서 2분 정도 쉬어주는 걸로. 그러면 심폐 구기까지 같이 길릴 수 있거든요. 체 운동 추천으로 굿모닝이라는 걸 추천하던데 너무 생소한데 이건 혹시 어떤 것 때문에 추천하시나요? 고관절의 움직임이라든지 햄스트링의 유연성을 조금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스쿼트나 데드리프트 같은 동작을 들어갔을 때 조금 더 수월하게 동작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굿모닝을 추천을 했습니다 맨몸으로 서서 무릎만 살짝 굽혀주시고 무릎이 나지 않게 하고 고관절만 뒤로 빼면서 햄스트링 늘려주시는 거예요 요 정도까지 늘렸다가 수축했다가 그대로 이게 조금 익숙히지셨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막대기 같은 걸 준비를 해서 얹어주고 그대로 진행을 하시면 돼요 어디까지 내려가야 돼요? 무릎이 나오지 않는 선에서 햄스트링이 최대한 다 늘어났다고 생각되는 지점까지 그럼 굿모닝 완전한 동작 한번 보여주실래요? 그래서 가슴 세워주시고 척추 중립하고 그대로 상체 운동은 추천할 만한 거 있나요? 네. 보면은 어깨가 말린 분들이 많아요 이분들이 집에서 할수 있는 운동이 있을까요? 어깨가 말렸다는 게 중화부 승모근이 대기능을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저는 레이즈를좀 강추하고 를 싶습니다 손바닥을 하늘을 보게 그대로 경관을 물어주 중화부 승모근을 강화함으로써 소형근도 같이 늘어나고 가슴에 스트레칭이 되기 때문에 이점이 있고 느낌이 잘안 오신다 하시는 분들은 최대 수축 구간에서 경각계에 맞다운 그 느낌을 최대한 느껴주시는 게 이때 주의할 점이 있네. 처음에 시작하실 때 어깨가 좀 뜨는 경우가 있다. 최대한 내려주시고 그 상태로. 허리가 뒤집어지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저 허리 같은 경우는 코어가 잘안 잡힌다라고 볼수 있고 코어만 잘 잡히면은 허리가 뒤집힐 일이 없어요. 어떻게 잡냐? 코어 같은 경우는 이제 엉덩이 근육이 랑 연결이 돼 있거든요. 무릎을 쫙 잡아주면은 코어도 같이 잡히게 돼 있어요. 어, 똥꼬를 조이면 된다는 소리죠? 한몇 개에서 몇 세트 정도 하면 되나요? 왼손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서른 개 이상, 4 세트 정도 돼. 손바닥 위치 같은 경우에는 가슴 정중앙 옆에 두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내 운동하고자 하는 방향이 힘적이 그대로 연결될 수 있게끔 처음에는 어깨가 뜨실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막으려면 팔꿈치를 살짝 안쪽으로 넣어주셔야 돼요 보시면은 팔꿈치를 안쪽으로 살짝 넣어주세요, 살짝만 이게 아니라 살짝 넣어주시고 그 상태에서 45도로 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릎 대고는 어떻게 해요? 발을 살짝 빼주시고 무게중심을 좀 실어서 그대로 진행하시는 게좋아요 <웃음> 집에 침대나 의자 같은 것도 있죠? 손 위치는 어깨 넓이 그대로 삼도 늘어나는 느낌을 느꼈다가 펴주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이 힘드시다 하시는 분은 무릎을 굽혀서 네, 굽혀서 그대로 진행을 하시면 돼요 이거한몇개 정도 하면 돼요? 숲는 20개로 하되 만약 그게 힘들다 하면 10개에서 15개 목표로 잡고 이제 어차피 근력이라는 게 점점 좋아지기 때문에 조금씩 굴대 나가시면 돼요